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스니 키친 입니다 오늘은 살짝 리치한 초간단 발사믹 드레싱 레시피를 준비했어요 재료는 딱네가지 필요한데요 올리브오일, 발사믹 비니거, 디종 머스타드, 꿀 있으시면 됩니다 오늘 버섯 샐러드를 저는 조금 풍성하게 만들어서 이 드레싱을 함께 하려고 해요 그럼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올리브오일 4스푼을 넣어줍니다 테이블스푼 기준이에요 그리고 발사믹 비니거 3스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디종 머스타드 티스푼으로 하나를 넣어주세요. 만약 없으시다면 홀그레인 머스터드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꿀한스푼 넣어주시면 오늘의 드레싱은 벌써 완성이에요. 오늘 레시피도 너무 간단하죠? 이 드레싱에 오늘 저는 버섯 샐러드를 저녁으로 먹을 건데요. 버섯 샐러드와도 정말 잘 어울리는 드레싱입니다. 그럼 오늘의 버섯 샐러드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느타리버섯은 잘게 찢어서 후라이팬에 살짝 기름을 두른 후 구워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샐러드 잎은 어린잎 채소가 있어서 깨끗하게 세척한 후 샐러드 스피너에서 물기를 탈탈 털어 주었습니다. 샐러드에 물기가 있으면 드레싱 맛이 떨어지죠. 그리고 방울토마토도 조금 준비해 주었고요. 이제 그릇에 담아서 버섯 샐러드를 완성해 볼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초간단 발사믹 비니거 드레싱을 만들어보았는데요. 이 드레싱은 너무 상큼해서 맛있기도 하지만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 드레싱으로도 정말 좋으실 거예요. 또 오늘의 버섯 샐러드는 단백질도 많으니까요. 혹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꼭 만들어보세요. 든든하고 심플하지만 근사한 한끼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꼭, 꼭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